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소울라이크의 시초 데몬즈 소울부터 다크소울123 블러드본 3키로까지 전세계 게임들 중 액션 게임의 큰 축을 다루고 있는 명가 프롬소프트웨어 얘네가 2019년 3키로를 기깔나게 내놓고 활용 점정으로 엘들링이라는 신작 소식까지 툭 던져놓자 프롬팬들은 그저 황홀할 수 밖에 없는 한 해를 보냈었죠 그러나 2019년 E3 그러니까 6월쯤이죠 이때 이 트레일러 하나를 딸랑 공개한 뒤로 거의 2년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진짜 아 아무런별 시덥지 않은 찌라시 정보를 제외하면 진짜 아 아무런 티클 같은 정보 하나조차 공개되지 않자 프롬팬들은 제발 티클만한 뉴스 하나 아니 컨셉아트라도 좋으니까 제발 게임에 아무거나 보여만 달라고 해가 넘도록 아우성도 질러보고 사실 엘든링은 취소된 프로젝트라 이렇게 조용한거라고 음모론도 펼쳐보는 등 진짜 아무런 정보도 공개가 안되니까 관련 커뮤니티들이 혼돈 파괴 망가 체념을 반복하는 아비규환을 보여주었었죠 그러던 와중, 오피셜은 아니지만 마지막 소식을 기점으로 거의 630일 만에 야 게임 기다리다 썩겠다 게임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자 관련 커뮤니티가 뒤집어졌어요. 대충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뭐 안봐도 뻔한 반응이긴 한데 과연 유출된 트레일러의 모습은 어떨지 현재까지 공개된 버전중에 비교적 제일 길고 제일 화질이 선명한 버전을 한번 보시죠 Thing. You've crossed the sea of fog all the way to the Brifglads. Well, this is the very edge of the map. Imagine what drives you to seek the Elden Ring. I suppose you can't be talked into turning back. Very well then. 전반적으로 화질이 너무 구려서 자세히 알아보긴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프롬 특유의 느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프롬소프트웨어의 특유의 공격 모션들과 스킬 모션 각종 보스들의 공격 모션과 연출 문을 여는 연출만 보면 그냥 빼도박도 못하는 명백한 프롬게임인게 보이죠 그리고 예전 정보에 의하면 이번 엘든링은 오픈월드 게임인 만큼 다양한 전투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는데 이중 하나가 마상전투라고 언급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체도 이번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죠 또 게임이 변화한 부분을 찾아본다면 그전 시리즈들은 조금 자유롭지만 그래도 정해진 일정 구역과 길을 통해서 게임을 진행해야하는 액션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엘든링에 와서는 이 친구들이 과감하게 게임을 오픈월드로 제작한다고 했죠. 이것 또한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전 시리즈들을 생각해보면 게임의 맵들이 좁은 편에 속했죠. 근데 이번 유출번호보면 확실히 뻥뻥 뚫린 이전 시리즈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느낌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조금 밝아진 건덤이고요 또한 이번 작품에서는 직업이라는 개념이 전작들보다 강해진 걸 보여줍니다. 시작부터 칼과 방패를 든 기사류의 캐릭터라던가 도끼를 든 전사류의 캐릭터 마법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마법사와 은신플레이를 일삼는 도정류 창을 들고 있지만 검기의 마법을 함께 사용하는 마검사 같은 종류의 캐릭터까지 기존의 다크소울도 물론 캐릭터마다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 다양한 직업과도 같은 컨셉질이 가능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독립적인 직업의 개념을 짙게 보여준건 이번이 처음일겁니다 근데 화질이 구리다 쳐도 좀 마상전투라던지 폴리곤이 깨지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아마 예상컨대 작업중이었던 예전 버전의 트레일러가 이번에 유출된듯해요 일각에서는 하도 쉰 루머 떡밥만 먹다보니 이번에도 사기가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긴 했지만 블룸버그의 제이슨 슈라이더나 많은 공인들이 해당 트레일러는 엘든링이 맞다 라고 직접 언급해 주면서 이 트레일러는 실제 엘든링의 트레일러인 것으로 거의 확정이 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엘든 링이 이렇게 유출이 되자 많은 팬들은 이번 3월에 있을 마이크로소프트 행사에서 엘든 링의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냐고 엄청난 질문을 남겼는데 여기에 엑스박스의 게임 마케팅 매니저는 일단 게임은 만들고는 있는데 게임 발표나 정보 공개는 곧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딱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인 필 스펜서가 게임스팟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엘든링을 꽤 많이 플레이해 봤다는 발언을 하면서 해외 커뮤니티 쪽에서는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h much of Elden Ring have you seen? Can you tell 이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엘든링은 현재 정상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정도로 개발이 진행된 상태라고 짐작해볼 수 있는데요 이를 미로해보아 예상컨대 적어도 올해 안에는 출시까진 아니더라도 게임 발표까지는 이루어질 법도 해보이네요 개인적으로 프롬게임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천성이 좀 fps를 좋아하는 편인데 프롬게임들을 하고 있으면 길찾기나 보스잡고 죽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맨날 그만두다보니 각잡고 게임을 제대로 즐겨본 작품은 정말 없던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엘든링은 오픈월드로 제작되는 만큼 플레이어의 진행을 강제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느정도 게임의 난이도도 내려갔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 전체적으로 좀 라이트해져서 저도 끝까지 음미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이 출시되 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